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새로 시작할거는 만불로 거래를 시작해보자 입니다 자 이것은 약간 좀 장기 프로젝트가 될거인데 어 제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고자 해서 제가 만불이라는 돈을 어, 이제 입금을 한 후에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 정확히 만불이 아니고 약9900 9950 불 정도 인가 그래요. 자 환율 한번 검색 을 한번 해보죠. 환율 자 9950불 정도 한번 쳐볼게요. 자약 1189만원 정도가 되네요. 1189만원. 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1189만원으로 거래를 해보자가 한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로달러 30분 차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어, 분석을 했냐면은 데일리 차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가 이 베어리시 채널 바깥으로 난 후에 1.150 레지센스에 도착을 하고, 이제 약간, 어, 가격 조정이죠. 리트레이스멘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4시간 차트를 보면 또, 어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트렌드 라인 밑으로 이제 가격이 또 빠져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차트로 좀 빨리빨리 이동을 해볼게요. 자 1시간 차트로 내려오면은 지금 가격이 뚫고 내려와서 다시 밑으로 이제 도는 모습 이거를 보고 제가 30분 차트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엔트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어카운트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tradingview.com에서 트레이딩 패널 그리고 오완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계정은 오완다입니다 브로커 자 오완다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데모 아니에요 자 continue 자 여기 로그인 좀 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고, 자, 메인 어카운트에 제가 설정을 해두었으니까, 확인.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로그인이 될 거에요. 자, 보시면은, 어, 디 보자. 어카운트 썸머리. 보시면은, 밸런스 9,949불.32전. 그쵸? 자, 다시 한번 환율을, 환율을 제대로 한번 쳐보죠. 9,942불.32전. 네 어쨌든 1187만원에 6천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불이라고 저희가 그냥 어,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자 만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건데 자 이번이 이게 첫번째 거래입니다 보시면 트랜잭션 히스토리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오더 첫번째 거래예요자 유로달러 쇼포지션을 지금 현재 챙긴 상태고 자 이제 거래룰을 한번 제가 어떤식으로 거래를 할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룰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언제든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탑다운 분석을 한다. 탑다운 분석을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학생분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탑다운 분석을 한다. 그리고 거래 엔트리는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무조건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와야 거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1%에서 2%를 리스크 1%에서 2%만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타겟은 최소 2%에서 4% 최소. 자, 그래서 1%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할 시에는 타겟은 최소 2%, 2%를 두고 거래할 때는 4 되겠죠. 즉, 1대 최소 1대 2 거래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석은 이제 탑다운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세를 따라갈 수 있게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래 엔트리는 이제 브레이크와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엔트리를 잡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리스크. 리스크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에서 2%의 리스크를 두고 저희가 거래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타겟. 항상 이제 1대2 거래 비율을 최소로 이제 가지고 거래를 하겠고요. 그래서 최소 2%에서 4%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거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빼먹으면 안될게 있는데 한달 목표입니다. 아, 일주일 목표부터 써보겠습니다. 일주일 목표는 5%의 수익 그리고 한달 목표는 15%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20%가 아닌가? 일주일 목표 4번 하면은 한 달에 4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4주 하면은 20% 잖아요. 근데 무조건 저희가 매주 5% 수익률을 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고 더 좋은 한주도 있을 텐데 저희가 마이너스도 당할 수 있는 그런 한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달 목표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달러 거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은자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엔트리를 1시간 차트에서 진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30분 차트에서 진입을 제가 하였습니다. 30분 차트에서 진입을 하였는데도, 어, 스타무스를 상당히 안전하게 챙겼을 때, 약 100핍 정도의 스타무스가 돼요. 자, 1 0 0 0 그러니까 100핍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타겟 같은 경우에는 200핍 정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200핍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대2의 비율을 지금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어, 1% 그리고 지금 이게 1%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만불의 1%니까 지금 현재 스타러스가약 100불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겟에 맞았을 시 200불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조건 타겟으로만 가져가지는 않고 종종 제가 직접 거래 관리를 해서 중간에 자를 수도 있지만은 어, 최대한 타겟까지 제가 거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달러를 통해서 만부를 불려보자 라는 목표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자첫 번째 에피소드 어, 첫 번째 에피소드도 아니죠. 거의 인트로죠. 자 인트로를 지금 어, 만든 상황인데 최대한 자주 이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